네, 하여튼, 여러분들. 여러분들, 지금 저, 테러, 저 친구랑 커넥으로 하 테러를, 갇혔어요. 네, 뭐야. 네, 우리 같이 롯데월드 그거 영상 찍으러 가고 있었는데, 갑자기 갇혔습니다. 갑자기, 갑자기 어떤 사람이, 어, 우리를 막기다시키고막 그랬어요. 네, 이거 백룸인가요? 뭐예요? 백룸의 새로운 레벨인가? 네, 아무튼 들어보도록 가 하겠습니다. 어, 왜통과됐어 내놀이공원에 네, 뜬금없이 용, 용암이 있네요. 네, 정말 이상한 놀이공원이죠. 아, 아, 아, 아, 아. 뭐야? 너 죽었는데 왜 살아났어? 너왜 살아났어? 귀신이지. 야, 여기 갇혔는데... 에이, 이렇게... 이렇게 힘드냐? 여기 야, 갇혔는데... 문... 문인가? 여기... 야, 여기 고소공포증 생길 것 같아. 나, 고소공포증 있단 말이야! 고소공포츠가 없는 데 생길 것 같단 말이야 네와 완전 재밌겠다 야 대활용차 타러 가자